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랄,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 지식보관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딸이 팩트로 적했는데요 여러분, 금딸 들어봤어요?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유튜브 탐색 중에 금딸 권장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난 그래서 뭐, 처음엔 계획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진지하고 형이상적으로 거창하게 썰을 풀더라고요뭐 조던 피터슨 교수니 도파민 수용체니 하면서 어, 막 이렇게 유, 이 유명한 교수예요 어, 유튜버 좀 좋아하는 사람 아마 다알거예요이 응? 사람 인용하면서 진지했어요 난 처음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건전한 재개발을 할 수도 있지 하고 말았는데 이거 생각보다 크게 남성들 사이에서 사회운동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뭐 이거 관련한 뭐 커뮤니티도 많고 뭐 유튜브 콘텐츠도 많아 그 중에 자금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자금이 응? 자금이 응? 이거 보세요 진짜야 진짜야 어. 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뭐 동기부여일 수 영상을 제공하고 하는데 자 자금이가 뭐냐면 네 역시 이거 말로 하기 부끄러워요 그냥 스스로 자해 그말 금자 위원회 할때그 위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패러디 단체 아니에요 진지한 단체요 진지한 사유놈 단체입니다 이런 뭐금달이니뭐자위 이런 거에 대해서 음 다루는 게뭐 약간 저열한 주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모처럼 이건 제 전공과 관련된 주제고 이전 건다 내가 정말 야매로 만든 컨텐츠야 근데 이거는 이 부분은 야매가 아니에요 제 전공입니다 의학이라는 게 원래 인간의 더러운 부분 다 들여보다, 들여다보는 학문이에요 완벽한 형의 학입니다 형의 학 뭐 고상하고 형이상학하고 있으면 철학 이런거 해야돼 응? 알겠죠? 자 그래서 보고 이제 과연 금딸이 의학적 권장사항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 고찰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한의학적 입장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일단 한의학적으로 금딸은 긍정적입니다 각종 의사에서도 물란한 성생활로 병을 얻는 걸로 경계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성상을 못해서 병얻는 게 있어요. 어, 대표적인 게 상사병이죠. 어, 상사병은 이거 조하기가 짝사랑한 여자랑 하면 낫는 그런 병이야. 하여간 어, 약은 없어. 그게 하는 게 약이야. 어쨌든 식욕부터 세욕까지 절제를 해야지 천수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는 어디까지나 절제이지 담백끊 듯이 금기가 아니에요. 의서에서뭐자유행위를 특별히 언급하진 않았고. 성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대신해서 이렇게 유추해보면 자세한 행위주기는 명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의사에서는 가능한 자제하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 하라는 거 봐서 한월 2회 정도를 이상적으로 추정합니다 이번엔 이제 양방의학적 입장에서 한번 고찰해 볼게요 일단 양의학적으로 금단은 부정적이에요 정확히는 자유의 긍정적인 겁니다 10에서 20대는 주 3사회 3, 40대는 주 2, 3회를 권고합니다 어, 물론 자위뿐 아니라 이게 에, 성생활 포함이에요 정확한 색이라고는말 안할게요 아, 부끄러워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40대 분들 놀라지 마세요 어? 40대도 주 2, 3회래 그래서 어? 이게 권장사항이니까 3회 꼭 채워서 해야 되나?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나가 아니라 본인 체력이 의학적으로 건강하다는 전자에 3회까지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근데 40대분은 체력이 개인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요. 왜냐면 정상적인 의학적인 40대라면 2, 3회가 되는데 40대부터 2, 3회 하면 진짜 병 나는 사람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본인이 뭐 평소에 체력이 어떤지 판단해서 하세요. 예, 이렇게 하고 저는 원래 한방 전공이에요. 전공이지만 개인적으로 양의학적 권고를 지지합니다 왜냐면 인체의 모든 분비기관 이건 내외 분비기관을 막론하고 있어요 어, 분비기관은 내분비기관이 있고 외분비기관이 있어요 어, 내분비기관은 뭐 대표로 호르몬 이런거죠 외분비는 콧물, 눈물 뭐 이런거예요 자 이건 모두 적절한 주기의 방출이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콧물 마르면 비염 생기고 눈물 마르면 안구건조증 이해되시죠? 자 정액도 분비기관의 산물이에요. 적절한 자위는 오래된 정자를 배출하고 새로운 정자를 만들게 됨으로써 남성의 성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어, 근데 남성뿐이 아니라 여성의 자위 동안 자궁경부에 노화된 세포와 이물질을 배출하게 하면서 건강에 도움을 준대요. 뭐 여성분이라고 이런 거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남녀는 평등한 거니까. 신체기관은 과하게 쓰면 닳고 안 쓰면 퇴가 됩니다. 아, 저, 저 적절한 중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건강한 남성의 일일 정자 생산력은 명 1억 마리가 넘어요 얘네들이 적절한 주기 교체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뭐 의학 안 해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 김동현 선수 아시죠? 유명한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파이터 이분이 검사를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CC당이야 CC당 이 사람이 1회 사정할 때 2억 2천 9백만 마리 거의 2억 3천만 마리야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사정액 CC당이니까 1회 사정할 때 정액이 3에서 5CC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산술적으로 거의 7, 6억 6천에 아니아 3천이니까 7억이네 7억에서 거의 뭐냐 3 5 15 아, 50. 10. 10억 마리가 넘게 나오네 와 3억 10억 11억 마리가 너무 11억 5천마리까지도 가능해 한반도 인구 도대체 몇 번을 수정시키는 거야 이래요 이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게 자금이 여러분께 금딸 운동하는 여러분께 무서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년기에 매우 장기간 사정훈련이 없는 금욕을 할 경우 정자의 생성 메커니즘이 제대로 완성되지 못해서 불임 가능성이 높은 정자들 한마디로 운동 능력이 낮은 정자들이요 어, 여기서 말할 불인 가능 높은 정자들이란 이거를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여기 보이시죠? 보면은 이렇게, 이 정도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좀 약한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뭐 거의 움직임이 없어 얘네는 죽었나봐 그냥 가만있어 히뭐 있어도 이게 그자리에 깔짝깔짝깔짝 요런 애들이 거의 지금 화면상에 9.9화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섭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정상적 운동을 보여주는 정자를 보여줄게요. 이거 보세요. 가만히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 움직임도 그냥 거의 그 10대 중2병 애들 날뛰듯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3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암위원회의 그레엄 질스가 이끄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연구팀은 남성의 자위가 전립성아 암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제가 권고해드린 3, 4회, 뭐 2, 3회 요정도 요, 요 정도 선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게 연구마다 좀 편차가 있어요. 어, 어떤 미국이 연구에서는월 21일 <웃음> 이 정도가 이상적이래. 거의 뭐 3일에 두 번씩 하는 건데 이 정도란 말이에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만 본다면 사정을 한다는 전자의 적당한 자의는 몸 안의 바람 원인을 배출해 전립성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또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건강하게 자위행위를 하게 되면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이렇게 의학적인 효과는 무수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질문을 자위를 하면 근손실이 오나요? 이렇게 해서 근손실된 <웃음> 대표적인 우리 <웃음> 학생들 학생들이 모르겠네 어쨌든 뭐그 정확히 풀어보면 모르는데 아마 화성인 같은 걸로 예, 예상이 되는데 그 헬스하는 분들 이렇게 근 손실 제일 무서워하죠 헬스하는 분들이 주 많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요소일 거예요 정액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사정을 하면 근 손실이 온다는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남성이 1회 사정시 배출하는 정액의 90% 이상은 수분입니다. 정액속 단백질의 양 살펴보면 어, 정액속의 단백질은 5% 내외예요 그래서 1g에서 0.3... 아니 아니영 0.1에서 0.3g 정도에 불과합니다 CC당이 아고 한번 사정... 예 그러니까 성인 남성의 1일 단백질 섭취 요구량이 56g 이에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230회 이상 사정해야 이제 56g 도달하고 어? 빠져나가는 단백질이 그러니까 근손실 230회 이상 해야 근소실들이 겨우 날정도예요 만약에 어, 단백질 56g 보다 더 먹으면 손실 안나지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229번 사정하면 안 돼요 뭐 기타 다른 여러가지 뭐뭐 자유행위의 위험성 이런게 뭐또 이렇게 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도시전설입니다 어, 뭐더 이상 얘기는 안하고 뭐 인디언 기후제 지내듯이 하면 이런 현상까지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죠 이거 뭐 성공이라고 하긴 뭐하고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한번 고찰을 해볼까요 현대의학에서는 적절한 자유행위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자유는 신체와 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아까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준다고 그랬죠 근데 정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자위를 통해 오르가즘에 도달하면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 아 많이 들어봤죠 엔돌핀과 엔도르핀입니다.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이는 스트레스 에서와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과도한 욕구 불만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죠. 스트레스의 해악은 더 말해도 알죠? 물론 이건 운동으로도 극복을 가능하지만 너네들 어차피 운동 안할 거잖아! 역사적으로 성의 억압적인 사회는 인권을 다 유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시스테릭하죠. 조선부터해서 중세 유럽 탈레반 청교도의 마녀사냥 마녀사냥은 근데 청교도 시대에도 더 생홍했어요 이런 사이가 왜 그렇게 폭력적이었는지 욕구불만의 관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어요자 어때요? 자금이 여러분 좀 충격적이었나요? 사회적인 그 차원에서까지 논의를 확대할건데 음,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